그 여자친구 생길 수 있는 모먼트들이 있어 축구할 때 극적인 골 넣고 우리 반 앞에 가가지고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껴안고 내가 좋아하는 썸녀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그냥 가기만 해도 그 여, 썸녀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 영둥이랑 뭐 있어? 뭐야 뭐야? 얘들아 다 나... 내골 넣었잖아 그때 내일 기대한다 나는 오킹FC에서 나를 기대하고 서 내가 영둥이의 인생 하이라이트 다시 보면서 응. 뭐 얘기를 나눠보자고 원래 축구 하기 전날 축구를 봐야 또 축구뽕이라 그래서 그게 생기거든? 야하하 다하 근데 오킹이 딱 자르고 형도 케이 실수한거 여기서 개라요, 이제 두목이 개라요, 개라요. 두목이죠 두목이. 옵사이드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고려대 체육과 올려주고 영등이 딱 쳐들. 이거는 조금 골키퍼 실수가 좀 크긴 했는데. 아니 아니야 골키퍼 실수 아니야. 골키퍼가 좀할줄 아는. 이거 뭐 카시아스 뭐다못 막아 못 막아 이거. 그래도.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골. 외곽으로 빠져봤자 이런 장면에서는 혼자 외곽으로 빠져봤자 갈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 아니 아니야 근데 오키 형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여기서 뚫거든. 음. 방금 전에 가운데 보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줘야 돼. 어. 근데 이렇게 뚫으면 인정. 어 아, 인정 네, 인정. 음 인정 인정. 계산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가운데로. 아, 하지만 자, 이거 자, 그냥 거. 달려가서 어. 날아치는 슛. 영둥이 슛! 와! <웃음> 야, 이거는 수비가 좀안니랬어요 아니, 아니, 수비가 아니라지 않았어.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기습 공격을 한 거였어. 서든어게이라할수 있지. 영둥이가 조커의 역할을 한다. 축구에서 조커라고 하면 어, 늦게 들어와 가지고야 상대방의 실수를 단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좋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 어, 잘했어. 잘했어, 영둥아. 음, 이따 감..감사합니다..여기 2초봐야? 감사합니다, 형님! <웃음> 끝나고 샌드위치 사줄게 <웃음> 왜안 사줬지? 바. 자, 다음 바. 골은 오키념이 말했지만 챔스 리그였으면은 골 빨리, 빨리 넣기로 탑 안에 들어갔다고 자, 롱패스 들어가고 어, 영둥이 개뛰어, 영둥이 어, 개뛰어! 어, 어, 오이, 영둥이, 영둥이! 싸워서 슛!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것도 시작하자마자 역시 이 조커적인 면모를 역시 잘 보여주죠 에. 챔피언스 리그였으면요 이거 30초 만에 골은 이거 역대 챔스 제일 빨리는 거예요 제일 빨린진지 모르겠는데 맞나? 아무튼 탑 안에 들수 있습니다 30초면은 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레전드 골 하나 여기서 나옵니다 영둥이 거의 뭐 소림축구? 아니 썬덜리븐? 저리 가라입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민우경이 찾는데날라오죠 공이 오! 공이 떠, 어, 그렇죠. 여기서! 어, 무릎, 어, 무릎을 올리고! 어, 미친놈!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내가 공을 이렇게 발로 올려. 탁!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높이 와서 무릎으로 뒤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난 돌아서 바로 이렇게 찰라 그랬거든? 근데 잘 보면은 내가 수비수분을 못 보고 공만 찬 거야. 그래서 수비수분이 나한테 엉덩이 한대 맞아. 어, 이거 이수비 수분 없었으면 진짜 장나 멋있었음. 봐봐요 잘봐 봐요. 뛴 걸? 무릎하고 오른발? <웃음> <웃음> 아, 올리셨는데. <웃음> 야. 나 나이... 에그마요 샌드위치로 올렸습니다. 아왜안 사줬어요? 왜왜안 왜 사줬어요, 형님? 본인 빚을 뽀록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또형그거제 실력이에요 하는 것보다는 운이 좀 좋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잘해 주셨죠. <웃음> 겸손으로 마무리.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12시에 오킹FC 가가지고 이제 증명만 하면 돼요 저는 진짜 기대중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어 심지어 영둥이 도구탔다 안하는 점 당근마켓에서 만원 주고 산 풋살화 어, 어디꺼지? 키카? 그걸로 골내골 골 넣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 아니야? 감사합니다 형님 <웃음> 우리 대학교 축구부 들어갔을 때도 그랬거든 그 선발전을 해 그래서 거기서 잘해야 뽑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형이랑 나랑 엄청 친했었어 나랑 맨날 지금 자주 만나서 건대에서 술먹는 형이 그 당시에 그 우리 학교 디마스트라는 축구부 회장님이었거든 근데 회장님이랑 친한 거랑 내가 축구부 들어가는 거랑은 너무 별개였어가지고 회장형이 축구부 들어오는 걸 원하긴 했지만 내가 못하면은 그 축구부를 들어올 수 없었던 거야 근데 그 형이 나를 초대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디마스트 형들이랑 회식을 한번 했었는데 뒤지게 재밌었던 거임 그래서 아 영둥이 이런 새끼가 있어야 우리 디마스트 회식자리가 산다 이래가지고 그냥 영둥이가 디마스 회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디마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내가 선발전때 원더골을 넣어버린거야 패널 디박스 밖에서 뻥 찼는데 그때 그 오킹FC 아프리카TV전에서 내가 골랐던 거랑 똑같이 넣었어 공 튀긴 거 바로 찼는데 공이 슝웅 하다가 골대로 들어간 거야 똑같이 넣었어 똑같이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골 넣는 거못 봤어. 얼마나 공이 이상하게 찾지냐면은뻥 차는데 하늘로 날아간 거. 야 그래서 아씨안 들어가겠네 이랬는데 저 앞에서 그 디마스 회장 형이 예 나보다 한 200배 좋아했음 진짜로 그골 넣은 거 보고 아 영둥이가 이제 뽑힐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너나 좋아해. 야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선발전에서 골 거의 제일 많이 넣은 사람 돼가지고 디마스에 뽑히게 되었죠. 디마스 형들이랑 맨날 술 먹고. 치한 상태로 학교 올라가가지고 바로 또 축구하고 만치한 상태로 축구하고 그랬어 막 형들 이 축구하다가 나가가지고 토하고 오고 그런 추억이 있었지 예! Yeah! 중학교 때 점심시간에 반대양 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 근데 은근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애들 막 싸우지 않아? 우리는 반대양 할 때마다 싸웠어 애들 점수 동점 나와가지고그 뭐야 승부차기 하면은 막 서로 방해하고 그래 막 차는 순간 막 이러면서 그럼 막 다른 남자애들이 가가지고 방해하지 말라고 빨로마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 승부차기 담아가서 학교 여자애들한테 개유명해졌었는데 그 여자친구 생길 수 있는 모먼트들이 있어 축구할때 극적인 골 넣고 오리반 앞에 가가지고 다같이 이파이브 하면서 한면 껴안고 내가 좋아하는 썸녀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그냥 가기만 해도 그 여, 썸녀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 영둥이랑 뭐있어? 뭐야 뭐야 그날 바로 그냥 학교 끝나고 저기 그날 가가지고 어, 아메리카노까지는 아니고 그냥 핫초코 먹으면서 영둥아 너 오늘 축구 너무 잘했어 이러면 아니야 애들이 잘했지 겸손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그냥 뒤지는 거야 근데 영, 영둥이 학창시절 현실이 뭔줄 알아 얘들아? 나 그냥 수비수였어 애들이 볼걷으면잘걷었다 해주는 난 수비수였어 나 노원고에서 우리 반에 일진 형아들이 많아가지고 일진 형아들이 무조건 공격수 해야 되는 거 알지? 진짜야 얘들아 장난치려고 하는 말 아니고 나골 넣고 싶었는데 나도 이제 축구를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뚫고 올라가서 어, 뭐 전개 해가지고 골 넣고 하는 상상을 많이 하지 자기 전에 반대왕 전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수비수인데 볼좀 걷어서 이렇게 올라와 그럼 일진 형아들이 그런 말해 야야 이상한 거 하지마 이상한 거 하지마 이러면 넵 이러고 그냥 패스하고 다시 수비수 자리로 들어감 이제 축구 끝나고 야영동아너 잘하더라 이러면은 나 잘하나? 그날 참좀잘 자고 그랬던 영동이가 오킹FC에? 거기서 내 골? 너원고 2학년 일반 친구들 보고있냐? 보고있으면 댓글 달아줘 얘들아 나골 넣고싶었는데 중학교 때 체육쌤이 여자들 너무 안 움직이니까 남자 학, 남학생이랑 자남 짝지어서 축구하겠는데 종이 팔찌 끊어지면 아웃되는거 맨키로 거의 짝축구.. 아 종이로 팔찌하는거야? 근데 그거는 어, 설레겠다 야 남자애가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여자애 때문에 축구 실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화는 전혀 안내고 어 여자애 신경에만 몰두해가지고 어막얘 다칠까봐 괜찮아? 여러분 어, 여자가막 눈치봐 야너나 때문에 축구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러면 존나 설레듯 잘생기는 못생기는 그냥 설레듯딱축구는 여자애 안 뛰면 남자애 개 화내지 않나 근데 거기서 이제 화안 내는 거에 반하는 거지 제가 축구 잘하기로 유명한 애여야 이게 성립이 되거든 축구 존나 잘하는데 나랑 짝꿍 돼가지고 얘 축구도 실력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막 애들이 뭐라 그래 야 김영서 너왜 이렇게 못해 빨리 좀 뛰어 이러면 은아니 새끼 닥쳐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열심히 어, 여자애랑 뛰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어, 어떻게 해가지고 여자애랑 같이 골을 넣었어 그날 밤에 사겨 그냥 바로 심지어 축구하고 왔는데 옷에서 땀 냄새 안 나고 옷에서 다운이 냄새 존나 나막 목에 땀 흘리고 있는데 냄새는 좋아 그날 점심에 고백이야 그 그러면